안녕하세요. 네, PSG 탈론의 코치를 맡고 있는 사루 위정원이라고 합니다. 어 자가 격리 이제 뭐 거의 이틀 남았는데요. 오늘 마침 딱 아침에 그 자가 격리 끝나기 전에 하는 코로나 검사 저희 깨워서 하고 가더라고요. <웃음>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받고 나니까 아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구나 싶더라고요. 격리가. 그 공항에서 왔을 때는 어, 제가 한국에서 받아본 거랑 중국에서 두번 받아봤는데, 그 지역 나눠서, 중, 그 중국 공항에서 받은 게 진짜 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오늘 아침에는 코로나 검사 일단 목으로 해서 약간, 그냥 가볍게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공항에서는 진짜 눈물 흘렸습니다. <웃음> 아, 솔직히, 어, 처음에 가기 전에는 그, 미드랑 정글 선수를 용병 써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 했었는데, 저희가 그 한국에서 격리하는 동안 그 원딜까지 갑자기 다른 이슈 생겨서 못 가게 되어서, 아, 그 늦게 가게 되어서 격리를 또 따로 하게 되니까 원딜까지 용병하게 돼서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우리가, 그, 이때서야, 그러니까, 아, 경, 결승전에서, 아, 피, PCS 결승전에서 이겨서 메인스테이지 바로 갔다라면 우리가 이 문제 없었을 텐데 하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좀 있었고, 대신, 그런만큼 좀 용병 선수들한테 좀 많이, 그, 의지 많이 해서 애들이,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서로서로 서로 지금 힘든 시기인 걸아니까 서로가 다 힘내서 그더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줘서 음. 연습 때 그런 모습들이 정말 고마웠던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선수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긴 했고 그 무엇보다 연습 때 그 일단 방향성을, 집중과 선택을 잘 하면서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잘 해줬고요. 그런 거 있어서 다행히 뭐 대회에서나 이럴 때 준비한 대로 잘 됐고 대회에서는 연습 때보다 심지어 모습이, 선수들이 100%가 아니라 200% 막 열심히 해주는 모습들이 정말 좋았어요. 네, D 선수가 어, 연습 때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 좀 보여가지고 아, 좀 걱정했었는데 그냥 대회 때는 진짜 한 본인의 기량 200%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래서 겨우 저희들 그 대회에서 본 것처럼 화려하게 하, 잘 플레이하고 빈그누그 그 누가 봐도 지금 프로 1년 쉬었다가 오는 코치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의 플레이를 잘 보여줬지 않았나 아 진출 확정됐을 때제일 우선적으로는 와 롤드컵을 코치하면서 드디어 코치 시작하면서의 꿈은 거의 대부분 코치가 롤드컵을 생각하겠지만 저도 뭐 똑같이 생각했었는데 아 여기에서 처음에 롤드컵을 발롱구나 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격리되면서 상황이 그 롤드컵 출전을 한번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있었는데 그 상황을 면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 번도 못 밟고 갔었으면, 나중에 이력서에다가, 2020년 롤드컵만 딱 쓰고, <웃음> <웃음> 그 뒤에 아무것도 못쓸뻔 했는데. <웃음> 네, <웃음> 네, 다행히, 제 커리어도 그렇고, 선수들과 앞으로 그, 지금보다 더 높은 커리어를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내가 음. 직접 가서, 음. 그런 기회를 얻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올라와서, 메인스테이지 팀들하고도 조금 스크림 해보면서 느끼는데 이제 어제 처음 했었어요. 그 탱크랑 리버 선수, 음. 그리고 유니파이드 선수 원년 멤버로 드디어 연습해봤는데 어 메인스테이지 역시 상대들 확실히 센것 같더라고요. 음. 저희가 그래서 좀 깨지면서 아니면 배우면서 아니면 합합 합 조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하면서 아직 시간이 저희는 다시 오늘부터 이제 아 어제부터 스크립 다시 시작한 거다 보니까 원년 멤버로 음. 다시 합 빨리 맞추면서 선수들이랑 이야기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될 준비해야 되겠구나 싶더, 싶, 싶었습니다. 선수들 합 같은 경우는 지금 PCS 결승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 올라갔다 싶고. 아직 하루밖에 못 봐서 사실 그것도 음. 확정짓긴좀 어렵고요. 오늘 연습하고 뭐 남은 견 남은 일정 다 연습하면서 최대한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또 빠르게 고쳐나가면서 준비해야죠. 네. 지금 특히나 리버 선수가 지금 솔로 랭크 지금 점수 많이 잘 올리면서 본인의 자신감이 지금 많이 차오른 상태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그, 본인의 스타일에 저희가 힘을 좀 실어준다면 본, 본인이 게임을 캐리할 수 있는 구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팀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도 예전에 저희가 PCS 결승전 서머 준비한 것처럼 그 정글 중심을 합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메타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분석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정글이 뭐 세다고는 할 수는 있다지만, 역시 지금 메인 스테이지 정글러들도 다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쉬, 쉬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비 선수는 저희랑 항상, 항상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메타 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잘잡 혼자 그잘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대회 때 이런 저런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하나비 음. 선수가 바로바로 바로 저희한테 피드백해 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그걸 이제 조율해주는 정도로 해주면 하라비 선수가 잘 해주더라고요, 게임에서. 내 저도 뭐좀 강팀이 양쪽 다좀 많이 포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좀 1승이나 2승 좀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좀 B조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뭐 D조도 세, 상대들이 붙어보고 싶은 상대라서 결국 뭐 오늘 경기에 따라서 이제 두 군데 중한 군데냐 아니면 세 군데 중한 군데냐 기다려 봐야죠 음. 네. 바뀌면서 어 보면 하위권 팀들 그 pcs 선체 내 하위권 팀들은 조금 뭐 약간 좀 아직은 팀 구색이 좀덜 갖춰졌다 그런 느낌을 받뀌는데상위권 팀들은 어 스프링 때는 조금 뭐 비등비등 했다고 말 비슷하게. 음. 근데, 썸머 보면서, 사, 그, PCS 사위권 팀들이, 한 4개 정도의 팀이, 폼 기량이 확 올라오면서, 음. 이거는, 예전 MS, 아, LMS 시절 팀들의 기량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 좀,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그, 만약에, 그, 저희가 결승을 갔더라면 그때부터 좀 기도를 했었던 건데 음. 썸머 우승에서 메인 스테이지 그룹에 바로 조별리그 꿀빨도로 기도 메타 하고 그걸로 이제 팔강 가는 거를 처음에 음. 예전에 기도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미 그 메인 스테이지는 한 번에 결승못가아 결승에서 져서 메인 스테이지 못 가서 그거는 실패했고 지금은 어떻게 보자면 뭐 오늘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 8강 제일 이제 높게 기대한 거는 8강에서 4강 정도 음. 생각하고요. 음. 현실적으로는, 현, 현실도 아니긴 하지만 기대는 8강. 제... 아, 그거 아니면 메인 스테이지에서 한 2승에서 3승? 내 해보면서 팀의 좀 저력을 전 세계에 좀 많이 보여주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음. 물론 어떻게 보면 다른 시드권 받은 팀들이 그걸 좀 많이 강해서 그두 팀이 좀 적, 좀 낮게 평가되고 있긴 한데, 그두 팀도 지금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해서, 어, 저희가 뭐 8강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강 반드시 잡아야 되는 팀이긴 한데, 항상 방, 최대한, 최대 저력으로 어떻게든 비벼볼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 않을까. 무보다 저희가 이제 메인 스테이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전자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한팀한팀 한팀 무조건 100%, 120% 최대 전력으로 싸운다 생각을 해야죠 용병으로 와준 선수들이 저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측정값보다 확실히 그 120% 넘게 잘 플레이해줘서 그. 기존의 멤버 있던 선수들도 다 어느 정도는 체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롤드컵 무대에서 본인의 100% 뿐만이 아니라, 부, 그, 본인들도 120% 영향을 최대한 뽐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뭐, 약간 아쉬운 모습, 그런 모습 없고, 후회 없게 잘 게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음, 코치로서 처음, 첫 롤드컵을 오게 됐는데, 여러가지 이슈가 생겼어요 올 한해 제일 큰 이슈로 시작해서 좀 힘든 시기이긴 한데 이 힘든 시기 잘 헤쳐 나가면 꼿꼿이 참고 모두가 다 같이 힘내면서 해내면 좀 좋은 빛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한테도 저한테도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